안녕하세요. 빠르게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패스트 비디오 빌더 이 프로그램이인데요. 이거를 실행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나옵니다. 매우 간단하게 하나, 둘, 세 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텍스트 투 스피치. 여기에다가는 원하는 글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 구글에서 좋은 글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 글을 보시고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 여기다가 삭제하시고 붙여넣기 Ctrl V 를 하면 이와 같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어떤 목소리, 어떤 나라로 음성을 이렇게 말할 건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말, 영어 그래서 한국말로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줍니다 테스트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예제 삼아서 예, 해보겠습니다. 올 예, 모두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걸 업로드 하겠다 라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하나씩 더블클릭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신 다음에 인트 이미지는 지금 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미지당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어, 대략 뭐 5초 정도. 음한 6초 정도로 해 볼까요? 그러나서 특별히 건드릴 건 없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메이크 비디오 이 동영상의 제목을 적어 줍니다. 좋은 글. 그리고 녹화 녹음할 예, 저장할 이제 크기, hd 로 이제 저장을 하기 전에 연습 삼아서 이렇게 360으로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건드리실 건 없구요 그냥 make a video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네,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한뭐 1, 2분 늦어도 한 3, 4분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몇분안 돼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폴더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제가 넣은 내용을 여성 목소리로 해서 읽어주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사진 지금 두 장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첫 장에서 6초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사진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진은 뭐한 10장, 20장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냥 한 장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셔서 어디다가 써먹느냐. 요즘은 유튜브에도 듣는, 듣는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업로드를 하시고요. 내용은 이제 여기꺼 설명에다가 붙여놓고 제목은 이렇게 좋은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 저장을 이제 게시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글 게시를 이제 하면 지금 업로드한 이 글이 동영상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빨리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개 만드시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마케팅을 좀 대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키워드와 내용을 해서 목소리로 저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귀로 들으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웬만한 이제 글들, 뭐 좋은 글이나 명언이나 아니면 어떤 뉴스 기사와 같은 거 뉴스 기사는 저작권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지만 그런 어떤 정보성 글들을 이제 이와 같이 동영상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하면 유튜브 마케팅을 조금 쉽게 빠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